약간, 저희, 그, 복장하고, 그, 제이크 강아지, 레일라, 견, 그, 보더콜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뭔가 학교 갔다가 돌아온, 그, 남자 주인공이 마당에서, 그, 키우는, 그, 보더 강아지가 레일라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, 이런, 네, 이런, 뭐... 이런, 그러니까 이런 그 컨셉의 영화들에 꼭, 나오 만화 들에 꼭 나오지 않아요 뭔가, 보더콜리 그런 게. 나와가지고 양모리 하고. 저는 강아지 여기 한 마리 진짜. 아, 여기 나중에 한 강아지. 강아지. 나중에 숙소 제일 넓어지면은 강아지 한 다섯 마리 키울 거야. 내일라 데리고 오면 돼. 내일. 레일라... 나는 씨 그거 키우고 싶어. 사모아 드들서씨 기상하세요. 저는 그그 강아지 종이 진짜. 너 좋네 대박이. 그러니까 사모아 애들랑 뭔가 잘 어울리지 않아. 아이 사모는 애들은 안, 안안 되면. 안 돼. 나 여기서 너 닮은 거 좀. 그 강아지 좋아해요. a u s t r a l i a n s h e p h e r d 라고 k u m a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 약간 o 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이이 우리 어, 제이 있네. 오 <웃음> 독수리. 아, 아 아니, 이게 멋있다. 약간 소년 같다. 음. 아 그렇네. 갈매 음. 갈매기. 갈매기. 니키도 한번 찾아보자. 니키는 어, 니키 여기 있을 거야. 오 니키. 아이 니키 이거야. 아 니키 염아 염재, 염색해가 이거지. <웃음> 그냥 니키 그냥 니키 이런. 오케이, 희승이 형 찾아보자. 희승이 형 <웃음> 야, 정원이 아니냐? 어? 정원이. 아, 정원이! 아 이거 이거! 요, 이거 J랑 눈썹 눈썹 J랑 아, 진짜 앵그리 만수로 빨간색 머리가 <웃음> 없나? 새 이름이 J라고 알고 있는데 오 이거네! 어 그거다!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세웅! 어, 오 맞다! 빨간 머리 빨간 아, 진짜 머리 저 이루님이십니까? 제가? 아 일단, 일단 머리색이 똑같지 사람 닮았던 소리 들어본 적이 없네요 심지어 위버스에서는 아, 네, 좀... <웃음> 어떤 아! 엔진 분이 제 머리색 보고 옥수수 수염 같다고 <웃음> 하셨어니 <웃음> 갑또그 <목소리나>